지광스님의 지혜의 길 이 시간 말씀에 능인선원 지광 스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정말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냐.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던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부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셨고, 보통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괴리와 간극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심이란 말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발, 심시, 변정학. 누구나 다이 내용은 압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발심을 한, 처음에 발심을 한 것이 정각과 같다는 거죠. 깨달음. 우리가 흔히 마음먹은 그 순간에 내 마음가운데는 이미 그 마음먹은 순간 미래가 다내 마음가운데 형성돼 있습니다. 미래가 다 형성돼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 나라에는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실 이른바 에이, 이 생각과 현실이 뭔가 괴리감이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차. 꿈과 현실은 시간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비전을 갖는 순간, 발심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정각이다. 이미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마음의 세계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것 아니? 발심 다음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심입니다. 신심. 내가 마음 먹은 것이 틀림없이 이것은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 너희들은 모두가 다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습니다. 외동아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걸 정말 다 주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심한 사람들은 신심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나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겠는데 기도는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감사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루어주시옵소서, 미래에 뭔가 이루어주시옵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마음가운데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가운데 있는 것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왜안 되는 것인가? 마음 먹은 것을 자기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의심을,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번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심의 반대말은 의심 아닙니까? 의심하는 말은, 의심하는 마음은 부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죠. 부처님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투철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께 발언한 것은 이건 되끔 되어 있는 거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항상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 생각, 생각이라는 것과 항상 감정이라는 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럼 뭐냐? 생각은 모든 것이다 주파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연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은 연파 파장 주파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마음먹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 주파수대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른바 말하면 사과의 주파수가 다르고 배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주파수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확신할 때의 주파수와 불확실한, 근심할 때 주파수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이거 부처님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이른바 현실의 세계는 어떻다. 꿈과 현실은 시간 차일 뿐입니다. 시간 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강한 신심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먹고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뚱아리는 세포로 돼 있습니다. 세포는 뭐로 돼 있죠? 분자로 돼 있고 분자는 뭐죠? 원자, 전자로돼 있고 타키오니코큐오 뭐 어려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맨 밑바닥은 에너지예요 모든 만유가 에너지입니다 제가 일단 마음을 먹을 때그 대상과 나는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되면 주파수가 벗어나가 버립니다 신심의 반대말은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순간 되게 돼 있는 건데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부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줄곧 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틀려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기분이 나빠집니다 감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항상 뭔가 아니 일이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할 때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지언정 절대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그 일이 성취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아침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여러분이 마음가운데 초발심시 변장각 발심한 것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의 생활아이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이 법칙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릇된 길을 가고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법칙이 뭐 특출난 것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현대세계를 돌아봐요 중요한 사실은 많은 그런 그 어, 어, 고객들이 말씀이죠 제품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영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은 빵점 아니면 100점을 준다 이런 얘기합니다 고객은 물건을 살때 사냐 마냐 100점이냐 빵점이냐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사랑을 받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 사랑을 받는가? 정말로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야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고객 중심지, 고객 만족주의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정말 중요한 사실은 고객 중심지, 고객 만족주의라고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좀더 머리를 쥐어 짜내고 정말로 말씀이죠. 사랑의 이른바 말하면 질과 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돈을 끌어모았습니까? 정말로 스티브 잡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선을 했다. 참선을 했다. 명상을 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스님이 주례를 섰다는 얘기 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선을 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 심플하잖아요. 참선이라는, 선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 선이라는 건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찔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핵심에 전달하려면 사랑, 천수경에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대성자목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정말 고객을 사랑하는 전세계 어떤 제품보다도 고객의 뛰어난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고객의 뛰어난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고객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받는 기업인가 사랑받는 그러한 그 제품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사랑받는 그런 기업과 사랑받는 제품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랑받는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품을 모든 개인개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분명히 제 말씀을 잘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우리 매일매일 제품을 쏟아 냅니다 어떤 제품이냐? 말이란 제품입니다 생각이란 제품이에요 행동이란 제품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이에요 정말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말이 될때 상대방의 사랑을 자아내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그런 그 어, 이웃이 되고 사랑받는 친구가 되고 사랑받는 사장님이 되고 사랑받는 과장님이 되고 이자, 이사님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과 생각과 맨,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어떤 세계는 바로 뭐냐 그게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사랑받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골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출근하는 회사에서 단체에서 어디서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거든요. 어떤 사람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일까?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자비심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사실을 사람들은 배안시하고 살아갑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동일한 시간을 살면서도 정말로 실패자적인 좌절에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가득한 그런 그 어,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만드는데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심시 돌아 평상시에 내가 자꾸만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 마음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남편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들 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이 USA Today 그 신문에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어떻게 돈을 그 많이 보셨냐고. 아니 내가 돈을 본게 많이 본게 아니죠. 뭐라고 했는거 아니. 나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주다 보니까 남들을 돈을 많이 벌게 주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원래 워렌 버핏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펀딩을 하는 거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남들은 이자 3%, 4때 나는 8%, 9%, 10%를 주겠다. 이러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20%, 30% 나오면그 사람이 10% 주고 나는 10% 먹는 겁니다. 남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심지어 워렌 버핏 말대로 1300%까지, 1300%까지 대박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안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가 정말 성공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됩니까? 그 사람은 오마의 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본 돈을 다 일류로 해서 내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커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물론 투자다 100%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승률이 아주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하는 값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자비심과 사랑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 아닙니까? 끼리끼리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자석과도 같다는 거 아닙니까? 풀러드리는 거니까요. 끼리끼리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굴 미워해 보세요. 그런 것 될까요? 자꾸만 미운 것들이 끌려옵니다. 그런 것 될까요? 나의 인상도 일그러져요. 그리고 나의 삶도 왜곡되어집니다. 누구를 자꾸만 비판해 보세요. 비판할 일만 자꾸만 생겨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자꾸만 그르치게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의 법칙, 마음이 자석과도 같다는 사실 개합의 법칙을 아시는 분, 유류상종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참 정말 감사함을 몰라요. 제가요. 이런 주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뵙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는 5명 중에 두명이 암이고 여자는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랍니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병 걸린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음> 병원에 한번 병원에 입원 입원해 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다 병원에 입원해 보셨잖아요. 병원에 한번 한 번도 입원해 보지 않으신 분은 정말 부처님께 감사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몸이 안아파보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딱 입원해 보면요. 아 두르노 있으면 뭐죠? 정말 길을 걸어 다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환 환호복을 입고 이렇게 빌딩 그 병원 빌딩에서 창문으로 바라보면요.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나는 언젠가 저렇게 또 씩씩하게 걸어다닐까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간, 히 비피, 신 오장, 육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음에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음에 간에 대한 간, 간부처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있습니까 정말 간부처님 감사합니다 위장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대상이 다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삼남한 상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럼 부처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 간이시여 감사합니다 위장이시여 감사합니다 콩팥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 감사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 상대방이 함부로 합니까?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장육부에 대한 감사함, 몸에 대한 감사함,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감사를 부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항상 분명한 사실은 조건 없이 감사하세요 이유 없이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죠?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베풀잖아요 정말 감사한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게 가만히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요 이몸뚱아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게 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산소를 흡입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산가스를 누가 먹습니까? 나무가 탄산가스를 마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에요. 이건 부처님 나라의 시스템. 부처님께서 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부처님 작품이에요 이것 하나만 봐도 부처님 작품인데 이 우주 자체가 참 뭐가 다 뭡니까? 부처님 나라예요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만 찾아옵니다 끼리끼리 법칙이니까 항상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오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와요. 오늘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삶을 도모하실 때마다 정말로 이이계합의 법칙 지금 마음은 내가 정말 끌어들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끌어 끌려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감사는 감사를 릅니다 미움은 미움을 불러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 개체만 있는 게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허공은 부처님 나라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까? 제불환이라는 말씀 계시거든요.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라. 부처님을 기쁘게 해야지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부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아야 부처님 뜻대로 살고 그럼 뭐잘 되는 게 있냐?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만사에 대한, 일체 모든 만상에 대한 감사. 누가 나를 욕할 때? 스님 누가 나를 욕할 때 감사해야 됩니까? 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아이고, 분명히 말씀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뭐죠? 그릇된 말을, 거친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뭐죠? 사람들은... 거친말이 올 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거친말을 내보낸 겁니다. 내보낸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이른바 말하면 가는 말이 없으면 오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누구에게 거치는 그런 그 욕설을 들 때마다, 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 아유, 정말 용서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거기서 또다시 뭔가 아니 거친말이 나가면 이건 핑퐁공처럼 끝을 모릅니다. 항상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